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오토컴플리트의 SetEnableColumn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선택 항목들을 동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 비활성화 기준이 될 컬럼과 비활성화 조건을 함수의 파라미터로 명시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토컴플리트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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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측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set enable column 함수를 사용하여 country column 이 Korea 인 선택 항목을 비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.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country 가 Korea 인 항목이 비활성화됩니다. 이번에는 Korea 를캐나다로 바꿔 보겠습니다. country 가캐나다인 항목들, 즉 오타와 그리고 토론토가 목록에서 비활성화되어야 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. 오타와 그리고 토론토가 목록상에서 비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